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름이 어떻게? 저 이승엽. 이승 아, 네, 승엽 씨. 네. 유명한 야구수. <웃음> <웃음> 피아노를 야구를 안 하시고. 아, 네. <웃음> 오늘 그럼 어떤 곡을? 해? 제가 브람스 오프스 1 1 8에 여섯 곡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아, 이번이 인터넷. 네. 또 여기서 가장 또 여기서 꿀 같은 곡을 또 네. 선택하셨나요? 좀꿀 발라주고. <웃음> 아, 네. <웃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정말 아름답게 치실 거라고 믿고 네.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Hahaha <laughs> 아이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예. 너무 감동했어요. 진짜요? 그렇죠. <웃음> 눈물이 글썽글썽. 아 진짜요? <웃음> 그래도 심취해서 치려고 나름. 아유, 아유 엄청 어, 엄청. 네. 깊이가 느껴졌어요, 깊이가. 아, 진짜요? 네, 깊이가 느껴졌고 저를 지금 방금 그러니까 함부르그 항구에 그 노을 역이 짓는 항구에 날 데려다줬어요. 네. 고마워요. 아 진짜요? 네. <웃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진짜. <웃음> <저, 웃음> 그거랑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해보면 은 우리가 지금 여기 한번 둘러볼래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아트센터 인천인데 엄청 홀이 크잖아요, 그쵸 그렇죠? 멋있고 여기가 지금 1700석 정도 되는데 지금 승엽 학생은 사실 우리가 이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 연습할 때는 진짜 한 2, 3평짜리 작은 연습실에서 그것도 방음대인에서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1700명한테 우릴 전달해줘야 돼요. 그런데 약간 승엽 학생 치는 거 보면은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말이야 어저께 밥을 먹었고 기분이 좋았고 배가 불렀고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 소리는 굉장히 시선이랑 많이 상호작용을 해요. 이렇게 내가 승엽시를 보고 이렇게 네. 전달할 때랑 내가 저 객석 뒤를 보고 같은 데시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파장이 소리가 다르게 전달되거든요. 네. 이 곡을 칠 때도 우리의 시선들 항상 멀리 바라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거리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를 들어서 아, 나 지금 작은, 지금 연습실 안에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터치도 짧아지고 네. 프레이즈도 짧아지고 네. 내 말도 지금 짧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내가 멀리 시선을 둔다면 갑자기 네. 모든 프레이즈들이 파장이 길어지면서 네. 소리가 멀리까지 네. 전달이 돼요 왜냐면은, 우리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 많은 음악하는 학생들이 이런 큰 공간에서 칠 일이 없어요. 연습은 잔 공간에서 하다가, 갑자기 큰 공간에 오면은, 소리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이 여기 안에서 올리고 끝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니까 한번, 저기 멀리를 보고, 해봐봐요. 선생님하고 사운드 질이 찔려가지고 아유, 아니, 피아노가 달라서 그래. 여기 내 얼굴 쪽을, 뭐, 내 얼굴로 네. 소리를 던지나 생각해요. 내 얼굴로. 어? 지금 벌써 너무 좋아. 그거 들었어요? 그 아까는 도시래 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멀리 보니까 도시래, 도시라 이렇게 됐잖아. 이거는 효과라고 말할 수 없고 네. 내가 내 감정을 저 멀리 있는 상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나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말을 네. 네. 네. 좀 천천히 여유롭게 얘기해야지 들리지. 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한테 얘기하는 건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막더 여유를 가지고 안봤세요 여유를 가지고 저 네. 멀리 보고 내 얼굴에 쏴줘요. 소리를. 아겠습 <웃음> 훨씬 음. 좋아요. 훨씬. 이게 훨씬 더 좋아요. 네. 훨씬 좋아요. 느낌은 좋아요. 박자랑 이런 거는 조금 조정해야 될것 네. 같지만 이제 음악적인 걸 따지자면 네. 편안하게 편안하게 아, 그냥 평범하게 너무 뭘 보여주려고 하지 않거 보여줄 땐 뒤에 나와요. 아까 그첫 번째 첫때 영상을 잠깐 여기 보여줘야 될것 같아. 그 얼굴 표정이 정말 숫자가를 지고 걷는 듯한 고뇌에 찬 어깨에 이렇게 1톤짜리 막 그, 그게 있었어. 네. 그, 바위가. 음, 근데 음. 그걸 빼고 하물루크가 어쨌든 항구도시다 보니까 음. 무역선들도 고기잡이 배들 도, 다니는 도시잖아요. 네. 지금이야 모든 기술이 발달됐지만 옛날에는 항구 한번 나가면 그 사람이 진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를 수도 음.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폭풍 우에 휩싸이면은 끝나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저녁 시간에 한불크 항구에 입항을 하면서 그 노을을 보는 거지. 그럼, 아, 이제 안도의 한숨인가? 내 인생에 대한 감사함인가? 그게 약간 한불크 독일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정서인 것 같더라고요. 본인그 항구에 있다 생각하고 한번 눈을 감고 아, 내가 거기 노을력을 보고 있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갑자기 마음도 차분해지고 내 맥박도 좀 느려질 거거든요. 같... 여기는 지금 무대이기도 하지만 네. 항구이기도 해. 이제 저기 폭풍에 안 휩싸이고 이제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항구에 펼쳐지는 이제 노을 전녁 보면서 감사한 거지. 아, 아전 살아있습니다. 아, 아. 여기까지 가고 이제 숨 쉬고 피아니시모!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프레이즈를 지금 세번 했잖아요 도시 이게 세번 나왔잖아요 처음에 브랑스가 뭐라고 써놨어요? 네.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뜻이 뭐예요? 작게 그 다음 두 번째 도시레 밑에는? 여기 피아노인데 돌체 그쵸! 피아노인데 돌체인데 피아노인데 더 부드럽게 더 달콤하게 그러면 피아니시모까지도 갈수 있는 거지 세 번째는 뭐라고 적었어요? 어 피아니시모죠. 그렇죠. 피아니시모죠. 그러면은 이제 피아노에서 돌체를 받고 이제 거기서 피아니시모 추가가 된 거예요. 아, 그니까 어떻게 다이나믹 그 크기로 따지면은 피아노, 피아노 돌체, 네. 피아니시모 이렇게 아, 된 거니까 네. 그세 개가 딱잘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약간 부족한 거죠? 왜냐면 그 중간에 도실에 이런 데를 너무 많이 이렇게 해가고 아, 그냥 딱 이렇게 깔끔하게. 아, 네. 네. 지금 진짜로 뭔지 알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아. 네. 네. <웃음> 건드리기만 건드 이제 소리 다시 꺼내고 마치 물 살리는 것처럼 더워 더더 이제 크레셴도 있잖아. 네. 어, 이제 레가토 이 사람이 적어 놨어요. 어,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네. 또이 사람이 처음에 뭐라고 적어 놨죠? 피아노. 피아노. 네. 여기가 이제 네. 피아노가 네. 있죠? 네. 처음에 이제 피아노예요. 네. 그다음에 뭐가 있어? 크레셴도. 크도 그다음에 뭐가 있어? 레가토 레가이토. 이제 이제 어디로 가요? 어디까지? 포르테 포르테 포르테 그다음에 에스프레소 시 여기서 이 사람이 막 우는 거지 이게 막 우는 거예요 막 복받쳐서 막 집에 못 가가지고. 피아노. 그 다음에 사라지듯이 이제 울음이 다 그친 거지. 어, 그리고 이제 이곡이 이 곡에서 제일 아름다운 부분이 나오거든요. 뭐가 적혀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크레셴도 운포코 아니마토. 네. 커지고 조금씩 활기 있게. 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에 막 울고. 여기서는 이제 좀 진정하고 있다가 여기 피오 렌토 결국 집에 온 거죠. 네.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어, 이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진짜. 막, 그, 이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네. 이런 걸 직접적으로 표현했을진 모르겠지만, 닭살 돋거나 소름 돋지도 않고, 네. 어, 너무 이게 마음으로 아. 따뜻하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네. 여기 좀바꾸고 싶습니다. 네, 여기가 네. 이게.. 제가 음악적으로 좀 궁금한 게 네, 네 제가 여기서 멜로디가 이게 도돌이표에서 두 번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두.. 똑같은 게두 번이 나오면 둘 중에.. 어쨌든 두 개가 이질감이 느껴지고 네. 치고 싶은데 네. 곡 범위 안에서.. 네. 근데, 근데 사실 네. 그 문제는 이 곡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치면서 똑같은 곡 부분 두번 네. 두 나오는 게 많잖아요. 네. 근데여기서부 질문 두번 나오면 네. 꼭 다르게 해야 돼요? <웃음> <웃음> 무조건 다르게 해야 되나요? 어, 그런 법은 없죠 그뭐 예를 들어서 그거랑 똑같아 오늘 내가 마시, 어느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었단 말이에요 음. 너무 맛있었어 또 먹어야겠다 어, 네. 내일 또또 또 먹었어요 그 맛이 똑같을 수도 있는데 네. 안 똑같을 수도 있고 어, 네. 그게 또 똑같을 수도 있고 네. 만약 내가 식욕이 있으면 음. 더 맛있을 것이고 내가 식욕이 없다면 맛이 없을 수도 있겠고 네. 그 으, 음악을 여기 비교해서 미안한데 많은 그 도돌이 부분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국가가 너무 좋아서 한번더 넣어놓은 걸 수도 있거든요 음. 이거에 관한 그 책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음. 어딜더 크게 쳐야 되나 작게 쳐야 된다 근데 내가 왜 이걸 두 번을 쳐야 되냐를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평범하게 네. 두 번째는 조금 더 감정을 실어서 네. 이더애절해서 네. 달랐는데 우리가 아저 사람 다르겠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저 사람 좋은 취향을 가지고 있네 저 음악이 참 좋은 취향을 갖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음악을 그 다음엔 사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두 가지 계속 두 가지 강조하지만 네. 계속 치면서 건반만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웃음> 네건반만 보고 얘기하지 말고 건반만 보지 말고 저기를 보고 아무리 작게 얘기하더라도 근데 그게 우리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그 소리에도 똑같다는 거 어. 왜냐면 아까 봤을 때 내가 저기 앞에 서 있었을 때 본인 몸 움직이는 게 되게 멀리 보내기 위해서 저절로 이렇게 동작이 커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작아졌어 예 아. 네, 작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아. 인도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악보에 써 있는 거를 활짝하게 아. 보고 공부를 목숨같이 네. 우리 목숨 같이하 나도 놓치 지지 않고, 네. 아, <웃음> 아주 아 너무 수고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유, 진짜. 아니, 감늘 저기, 나도 저기, 은동 아니요 저기 나도 o m e come, come, come, c 네. m e come, 네 o m e come, come, 네, 네 m e c o m 네 c o m 네. 네